안녕하세요 꿀동 오늘은 호랑이 야무디게 먹어야지 구독자분이 호랑이 치킨 안 먹으면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요 하시길래 바로 주문했어요 오, 깜짝 놀라서 오히려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어흥 비주얼은 프링클처럼 위에 가루가 뿌려져 있는 비주얼인데 호랑이 치킨이라고 해서 호랑이를 튀기진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한입 먹어보면 음~~ 야무지다 어머니 어흥~~ 요 놈이 신기한게 엄청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살짝 자극적이고 겉에 교촌 허니콤보처럼 달콤한 소스가 발라져 있어서 살짝 달달하면서 위에 과자처럼 마늘 후레이크 때문에 살짝 마늘향이 올라와서 은근 맛있어요 그리고 특히 마요네즈 소스 찍어서 먹어보면 아따 겁나고소하네 이건 리뷰벤트로 받은 치즈스틱이고 육십 개는 좋은 게 이왕이면 살찔 거다 찌라고 외지 검제도 줘요. 그 거식이 뭐냐? 그아 뿌링클 너무 자극적이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진짜 호랑이를 튀기면 무슨 맛일까? 에...